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2022년 8월 29일인데요 어, 부산의 지방지인 국제신문에 부산조정지역 해제건의 어, 그걸 부산 전역으로 이제 건의를 하느냐 아니면 일부지역만 건의를 하느냐를 고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서 어, 오늘 부산의 그 부동산원의 어, 현재 부산의 주간동향시세와 그 주간동향 다음에 조정해제를 건의하는 기사를 함께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 이게 부산의 기사인데요 부산조정지역 해제건의 전지역이냐 일부냐 고심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전체적인 거래량은 굉장히 감소를 해가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건매물들이 어쩌다 하나씩 팔리던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7월 8월이 계속 그랬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 전부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금매만 움직이니까 당연히 제대로 이렇게 정상가격에 팔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매물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했겠죠. 그래서 왜 부산은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전 지역이다 해제되다시피 수성물 빼고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부산은 그동안 건의조치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불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부산시가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이제 정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를 했고요. 29일 그냥 아무렇게나 한게 아니고 어 오늘이죠. 오늘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24일이면 수요일이었네요.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시장 모니터링단 회의를 열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건의 여부를 논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제 부동산시장의 통계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건의가 필요한지 등에 관해서 토론을 했다고 라 하는데요 잠시 통계를 보면 이게 지금 부산시 6월달부터 현재 이게 8월까지의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입니다. 전부 새파랗잖아요 어, 이러다 보니 뭐, 부산 전역이 다 해제를 해도 뭐, 무방하다 싶을 만큼, 어, 가격 조정들은 이미 데이터상으로는 다 조정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근데 이래되어 있는 걸, 어, 이제 뭐라고 여기 그 모니터링단에서는 어, 의견들을 모으고 있냐면요. 어,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할 정량적 요건은 아직은 미흡하대요. 이렇게 뭐새파랗게 나와 있어도. 근데 지역 주택 경기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부산도. 어, 그러다 보니 정성적, 정량적 요건은 아직은 조금 모자라지만 정성적 판단에 따라, 어,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어,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권의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상승률, 미분양 주택수, 분양권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현재 14개구 가운데 부산은 14개구가 조정이거든요. 중구랑 기장군을 빼고는 다 조정이죠. 16개구 가운데. 이 모든 요건을 갖춘 곳은 두 군데뿐이래요. 어 근데 하지만 부산 아파트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금매만 거래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눈에 띄게 하락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주택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사실 분들은 어,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뭐 내년 되면 더조 조성 되는게 아닐까? 이러면서 미루고 기다리게 되고 근데 꼭 팔아야 될 시점에 팔아야만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분양권이 당첨이 되어서, 이제 그 분양권이 입주를 했어요. 지금 올 9월 달에도 부산은 입주하는 분양 그 단지들이 많죠. 뭐그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부터, 뭐 가야롯데, 골다노너그 다음에 전포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남천동의 남천프레스티지. 제가 언뜻 생각나는 곳만 해도 벌써 뭐 그렇게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런 곳에 당첨이 된 분들이, 예를 들어 처분세약을 하고 당첨이 됐다든지 이랬던 분들은 일주택이 있는데 처분세약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정지역일 때 분양한 곳들은 그런 적용을 받겠죠. 그런 분들은 안 팔면 부석해긴 합니다. 그 당첨되었던 매물들이. 그런 거는 완전히 가격을 떠나서 일단 무조건 처분을 완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죠그 것들이 굉장히 조정이 돼가 나오죠. 물건들이 어 근데 사실 분들은 어 내년 되면 더 조정이 되려나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어, 계산을 튕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정말로 급한 가격들에 이런 것들만 움직여 왔습니다 그 동안.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어, 해제 권리를 하면서 어, 계속 어, 뭐라 그래 야 됩니까? 금리는 아직 높고 어, 그러다 보니 이런 어, 요건들이 다 충족이 안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 그래량 또 줄어 있는데다가 이제 해제 건의를 해도 어, 막 급하게 또 오를 것 같이 보지는 이제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소정지에 해제를 건의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어, 내린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음 다만 이제 부산시는 어, 요렇게 조성한 어, 이렇게 풀어달라고 건의를 하기로는 했지만, 시에서는 조성대상 지역 해제 대상은 좀더 심사숙고하기로. 왜냐, 어, 모니터링단 이제 회의에서 일부는 부산의 집값 상승을 주도한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네구죠. 해수동에 투기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는 어, 그런 곳들은 빼고, 하락세가 두드러진 곳부터 조성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하자고 하는 이제, 어, 안을 가지고 어, 제안을 했다라고 해놨네요. 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어, 그저께도 한은에서 0.25% 어, 상승하는 거를 또뭐 발표했잖아요. 그것처럼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래 샀는데, 어, 금리가 이제 계속 일단 오르고 있고, 그래 그, 그 속도가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어, 또좀 더디고 원래 이제 정권이 바뀌면 뭐 왕창 다 풀어줄 걸로 생각했는데 그거는 황소걸름이고 금리 인상은 완전히 뭐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집값이 정부에서는 시에서는 급격하게 이렇게 위로 뛸 걸로는 어, 보지 않기 때문에 14개 구 모두를 다 해제해달라는 의견도 이제 만만치가 않아서 서로 일부만 해제하자, 전부 다 해제하자를 놓고 부산시에서 고민 중에 이제 휩싸여 있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어, 그런 이제 입장을 두개 입장을 가지고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해서 이미 아까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죠. 표 보여드렸잖아요. 이미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만큼, 그렇다고 부동산을 너무 계속 방치해 두지는 못합니다. 어, 대한민국은 그래도 부동산 이런 그 산업과 연계해서, 어, 부동산 정부가 거둬들이는 어, 세금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생계가 연관되어서, 어, 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게 많죠. 뭐,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뭐,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부터 뭐 부동산 중개업은 물론이고 어, 법무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세무사님들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너무 하락을 방치해 두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음 달 초에 9월 초에 국토부에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다만 1 4개구 몽땅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네요. 14개구 다 건의를 하면 정부가 안 받아들일까요? 부산시 전체가 전부 정말 시파름 둥둥인데 일부만 풀었다. 그러면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해수동 남겨놓고 어 부산이 일부만 해제하는 걸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때는 결과가, 푸른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부산 전체가 다 풀리면 그 효과는 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죠? 일단 조성이 풀리면 그건 뭐가 좋은데 이제 그 궁금하시잖아요? 우선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취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수가 하나가 줄어들죠. 이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됩니다. 어, 물론 양도세 중과되는 것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없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내년 뭐 5월 9일까지는 중과 유예를 해뒀지 않습니까? 어, 그런 상황이라서 해제가 되면 취득세 부분이 좀 크겠습니다. 그쵸? 어, 그리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서 집못 산다 뭐 d s 뭐 제로 뭐 이런 건 조정지역에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어, 부산도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가 너무 이렇게 아파트는 조용해요 재개발이 어떤 뭐 잔잔한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매물 이런 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한 금매들 뭐 그런 것들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실 분들은 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가장 밑바닥을 맞춰서 그렇게 사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1주택을 내가 무주택 상태에서 하나를 적당한 가격에 매수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은 매물들 알아보시기 좋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대연 3구역만 해도 오늘 5구타입 굉장히 좋은 급매가 나와있고요. 8 4타입도 완전히 RR이 너무 좋은 가격에 나와있는 게 있어요.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저기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 성품도 팔아보시고 어, 검토해 보시고 블로그에 다 업로드를 해뒀습니다. 단속방에도 올려뒀고 어, 그런 매물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매수회사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부산은 항상 부동산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찬물에 있을 때는 영원히 드라이아이스가 풀려있는 차가운 물인 것만으로 보여요. 근데 뜨끈뜨끈한 온탕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시장은 영원히 뜨끈뜨끈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역대 근국 이래로 온탕과 냉탕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번갈아 오가면서 지내왔습니다. 어 다만 이제 코로나 때 자금이 많이 풀렸고 어 그로 인해서 어 물가가 올라갔었고 물가를 조절하는 수단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가지고 물가 조절하는 게 한국은행의 가장 큰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어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이렇게 되면 어 나중에는 또 금리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될 거고 어 그때 되면 또 언제 이게 온탕 아, 냉탕이었지? 어, 그래 싶은 시절이 옵니다. 항상 반발장만 좀 바르게 선제 대응을 하면, 어, 부동산은 많은 걸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부산시가 1 4개 구를 몽땅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이름을 올려주기를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건 초롱부동산 어, tv에 이런 정보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빠르게 노출이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요 어, 오늘도 행복한 밤되시고요또 색다른 또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